오랜만에 불었더니 숨이 딸려요. 아 그리고 아리랑에서 한 세, 마, 세 번째 마디에서 보시면 시 도시 솔파미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제가 부를 때는 시시시솔파로하더라 시도시를 안하고 시솔파로 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읽었어요. 시도시 솔파미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 c 시, 솔, 파로 그냥 쭉 나가더라고요. 묶어가지고 시, 도, 시를 안 하고. 왠지는 저도 모릅니다. 손에 이렇게 익어가지고 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시, 도, 시, 솔, 파, 미, 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태평소를 이제 태평소 만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저도 그랬듯이 이제 사물놀이를 하다가 또는 풍물놀이를 하다가 아, 여기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서 태평소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대학 동아리에서도 이제 풍물을 하다가 태평소가 딱 끼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태평소가 잘 불고 못 불고를 떠나서 입고 없고의 차이가 풍물패에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풍물패에서 내가 태평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연주곡보다는. 어, 풍물패가 2채에서 불때 어떤 걸 불었으면 좋겠어요. 3채에서 불때 어떤 걸 부, 불었으면 좋겠어요. 3채 칠 때. 그러니까 풍물패가 3채 칠때 어떤 걸 불고 뭐 7채는 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채 칠때 어떤 걸 불면 좋고 뭐 휘모리, 자진모리 칠때 3채가 자진모리죠. 자진모리 할때 어떤 걸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요청하시면은 아무래도 3채, 자진모리 칠 때는 아리랑이 가장 만만합니다. 왜냐면은 하 4분의 4 박자잖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는 이 음계 잘 모릅니다 근데 삼채가4 4 4 4로 떨어지는데 알이랑도4 4 4 4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이렇게 해가지고 4 4 4 4로 떨어지는 거를 이 태평소에 맞춰서 딱딱딱딱 딱딱딱 게 부르실 수가 있어서 저는 삼채 부실때 아리랑 조금 추가해서 불러주시는걸 요청드리고 만약에 불 때는 4마디가 네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2,3,4 한 다음에 1,2,3,4,3,4 3, 4 이렇게 두번 불면 돼요. 1,2,3,4,1,2,3,4,3,4 3, 4, 3, 4 이렇게 하면 은몇 개야? 총 10마디가 되는 거죠. 10마디면 꽤 많이 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능계 아시는 분들은 능계 따라서 조금 불어주시고 능계 도입부 불고 아리랑 불고 능계 끝부분 조금 따라서 카덴자 카덴자 카덴자 가다 가면 마지막에 아리랑 3, 4마디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 3채는 그나마 이렇게 커버가 되는 그런 게 있겠죠.